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구청에서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을 위해 실시하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전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희망특별시 포항,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포항시 남구, 임대차 계약 도움 서비스,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의 안정적인 정착 및 주거 안정을 포항시 남구청이 응원합니다. 1. 전 월세를 어디 구할지 2. 전 월세를 구할 때뭘 봐야 하는지 3.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포항시 남구청이 함께 해드립니다.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1.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서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가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2. 건축주와 전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했으나 추후 명의를 타인 갭투기꾼 신용불량자 등에게 넘기는 경우 3.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월급사장 같은 집주인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물건을 2중 3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하나의 집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인척을 하며 새로운 세입자 와 전세계약 다가구 전세사기 유형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등을 공인중개사 와 집주인이 말을 맞추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맞추고 경매로 넘겨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이때 문제되는 점은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기 어려움 이외에도 여러가지 수법이 있으니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 보는 법 1. 표제부 소재지 집원 지목 면적 등이 나옵니다.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지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동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맞는지 혹시나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부 갑구상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19.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보다 선순위에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낙찰금액을 배분하기에 본인의 순위가 후순위 일 경우 본인의 보증금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을구상의 채권채고액 보증금 금액의 합의 건물에 가액을 넘어 가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 사회주 보성이라곤 누구나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포항시 남구 임대차 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 대상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현재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이전 예정 지원 내용 주거지 탐색 전월세 상담 집보기 동행 이용요금 무료 운영기간 2023년 연중 운영일시 매주 목요일 13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 상담서비스 주당 3명 동행서비스 주당 1명 신청방법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가 방문 또는 팩스신청 0 5 4 2 7 0 6 5 1이 상담방법 신청 예약 후선정자의 한해 개별 통보 예약 없이 전화상담 또는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부재 시 상담이 불가할 수 있으며 동행 서비스의 경우 예약자 중 매주 한 명을 선정하여 서비스 진행 자세한 정보는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가 지적정보팀 054-270-6106으로 문의해 주세요. 포항시 남구 임대차 도움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전 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 상세 내용 1. 주거지 탐색 서비스 포항 시민이 아닌 타 도시 사람으로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포항 내 주거지를 선정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포항의 매력을 알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2. 전 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 부동산 계약에 아직 미숙한 계층의 소중한 전세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혹시 모를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 3중계물건 동행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사전에 파악한 주거지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때 현장에서 입을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여 전세사기 방지법을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포항시 착한 중개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집을 찾아주는 서비스 전월 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예스 yes, 노 no. 물건치 확인 단계 일집을 소개하는 사람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맞는가 이분인의 학교 직장과 거리는 적당한가 3내가 소개받은 집이 광고상의 집과 동일한지 사방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떤지 햇빛 누수 곰팡이 파손 상태 못질 구멍 배수 수도 등 공부 확인 단계 5건축물대장이 있는 집인지 6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이 맞는지 7토지 대장과 등기부 갑구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8등기부 을구상의 채권액이 건물가의 80% 이하인지 구본인보다 선순위에 큰 액수의 저당이 있는지 집계약시중개하는중개사가개업공인중개사인지중개보조원에 의한 계약은 중개사고시공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10일 계약하는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본인이 아닐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계약 진행 계약서 작성 단계 12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인이 확인한 집의 주소가 맞는지 13계약 금액이 미리 임대인과 확인된 금액이 맞는지 14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이 본인이 직접 확인한 집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15계약서 특약사항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16주택의 수리 및 관리를 책임지는 곳이 어딘지 명시되었는지 1 7중개보수가 법정보수가 맞는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